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조수진입니다. 음, 내일 토시 점이 있어요. 19일. <웃음> 지난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조금 간격을 좁혀서 문제를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 장단점이 있죠. 공부 안 하면 다 망치고 둘다 다시 잘하면 감이 좋을 때 다시 한번 보니까 일단, 어, 19일 날 시험이 있는 이유는 음, 구정 연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음, 여러분들, 내일 시험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데비 특강을 준비했고요. 음, 좀 많이 적중을 어, 하면 좋겠으리라라는 그런 마음의 시작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 2020, 2020 어, January 1st, 시험 A라고 표기를 했고요. 시험 보신 분들도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전달, 전전달, 전전, 전달, 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풀었던 문제는 또 틀릴 경우가 높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가 또 가, 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음, 봤던 문제지만, 어, 틀렸을 문제들을 제가 좀 선별해 봤습니다 난이도 중상 혹은 상까지 갑니다 자, 난이도 표기는 안했지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음, 체감 온도를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상이다 중이다 뭐 나는 하다 그럼 이제 어, 800점 대는 중상 900점에 이미 진입이 되신 분들은 좀 중하 정도 느끼실 것 같아요 자 문제가 한 12문제 선별이 됐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자 1번 문제 갈게요. 자, 1번 문제는 품사가 되게 여러가지예요. 음, 지금 보시면 제가 약간 좀 옮기도록 할게요. 네. 자 1번 문제 while in addition to in particular nor 이렇게 네가지가 있는데 얘는 부사절 접속사 in addition to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문장이 올 수가 없어요. in particular, 콤마 찍고 들어가는 접속부사 86에서나 정답으로 나오는 거죠. n o 문장이 올 때는 동사 주어로 이렇게 도치가 돼야 돼요. 음, 정치의 어선을 쓰지 않습니다. 뒤에 보시면, Miss Lee will attend the one. 자, 문장, 앞에 문장. 이렇게 절절이 있다라는 것만 봐도 답은 그냥 나오죠. 그래서 얘는 어휘로 풀지 말라는 음, 그런 개념의 문제를 골라봤어요. 이런 문제 꼭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 부사절 접속사 문제 꼭풀으시는데 어법으로 가지 마시고 어이, 어휘로 가지 마시고 어법으로 접근하시고요. 어, 뜻을 해석하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목적, 어, 양보, 인과, 역적 이런 관계를 좀 확인하시고 최종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갈게요. 2번 문제 컴마 어, 있나 없나 일단 보세요. 없고 뒤에가 문장 앞에 문장 이렇게 붙어있어요. may view 동사고요. 그 다음에 d a y open 여기서 open이라는 거는 자타 동사가 다 되는데 일단 얘는 타동사로 사용이 됐으면서 앞에 이 exhibit 라는 단어가 목적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즉 문장 구조는 이렇습니다. 어, 얘가 선행사로 앞으로 갔고요. 데트가 있고 day open 이제 목적가 빠진거죠 앞으로 갔으니까 목적격관계대명사 생략된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장구조 필요없이 그냥 이것만 여꾸면 돼요 one would be f o r r 그래서 답은 b 가 정답이고 얘는 부사로 사용이 된거예요 because 안 되고 and도 안 돼요 음, 왜냐면 완전 문장이 왔기 때문에 and는 절절이 올 경우에는 콤말을찍어주니까또안 되고 by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절이 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갈게요 전치사 5위 문제입니다 전치사 어휘 문제는, 결정이 되는 단어, 즉, 결정을 해주는 단서가 명사일 경우가 높죠. 왜냐하면 앞전자 위치, 진자 말씀 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와 어울림을 보셔야 돼요. An email s t a 이메일된 스 t a t e m 설명서에서. 자, unto는 위로예요. 사진 묘사에서 주로 이제 노출이 되는데, 스테이지 e 투 n t o the stage 위로 걸어 올라가다. 오답으로 좀 사용이 되는 그런 사진 묘사고. 언 n t o the truck. load boxes onto the truck. 짐을 트럭 위로 싫다 그래서 on 이라는 위와 to로 우리는 이제 거꾸로 해석을 하죠. 위로 음. 아 똑같네요. 위로 오네요. 그렇죠? 네. into는 안으로고 about는 관하여 이거는 얘기거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statement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자, in 정답이에요 여기에서 어, 어떠다떠하다 자, of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앞으로 출제가 된다면 빈칸이 어 f t 복수명사 주어동사 최상급 희마 찍고 주어동사 최상급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 복수명사들 중에 음, 가장 주어가 동사하다 이런 것도 나오죠 among t 복수명사 주어동사 최상, 최상급 이것들 중에 가장 어떠하다 이렇게 자 4번 갑니다 based on 전치사 앞뒤로 붙어 있고 명사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이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다면 얘를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워요 s u g g s t i o n s 냐 s u g g s t i o n 냐 그럼 가산 불가산을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가산 불가산에 대한 어, 식별 여부가 조금 어렵다면 이렇게 하시는 게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쉬운 단어로 생각하세요 제안은 뭐죠? 아이디어. 자 여러분들이 그냥 문장을 하나 딱 만드시면 I have an idea 그러죠 나 아이디어 있어 어를 붙인다는 얘기에요 모음이기 때문에 on I have two ideas 어, 두개 그래서 개가셀수 음, 있으면 얘도 셀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의미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셀수 있는 수표기가 꼭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염두할 때는 얘가 정답이 되겠죠 가산인데 가산은 홀로 남겨두면 절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어려운 게 i n i t i a t e 가 있거든요 얘는 가산일 때는 계획이에요 uninitiative 불가산일 때는 적극성, 주도성 음, 이렇게 두개다 출제가 됩니다 불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 다음에 위스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게 영수증 이때는 가산이고 수령 일때는 또불이에요네음그 다음에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형태를 쓰면서 가불이 다 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형태이면서 가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authority. authority는, 어, 권위자일 때는 가산, 권위일 때는 불가산, 그 다음에 authorization이 다른 형태 쓰죠. 얘가 권한이에요. authorization. 얘가 불입니다 이렇게. 또, 포텐셜 좀 최근에 나와서 다시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잠재성 가산이에요. 잠재성 포텐셜 알리. 얘가 가산. 잠재성 똑같아요. 해석은 이게 가산이고 얘가 불이네요. 제가 순서를 좀 이렇게 할게요. 네. 자, 여기까지. 자, 5번 갑니다. 5번 문제는 자, 오케이. 자, 이 문제는 동사를 많이 섞어 놨고 두개두개 두 개. experiences a 현재 3인칭 단수 has experienced 현재 완료 투부정사 시제 없고요 experiencing 시제 없는 준동사입니다 자 일단은 동사 있나 없나 부터 확인 들어가야 되겠죠 예까지 어, 끊으셔야 돼요 이렇게 앞에 완전하게 문장이 왔고 but should 등위접속사 동동을 등의하고 있습니다 아, some sat back logistics department some sat back in recent 자 이게 시제를 결정해 주는 단서네요 시제에 힘을 실어주는 단서가 하나씩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답을 결정하니까 뭐 다른데서 막 찾지 말고 전체 문맥을 막 돌아다니지 말고요 Experiences가 수혈치도 되고 있어요 3인칭 얘는 단순현재 여러분 단순현재는 늘 사실인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빈도부사잘 들어가고요 어, 음,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늘 그렇다 그러니까 recent week에 어, 만에 어, 이거를 경험했다그랬죠 일단 동작이 이루어진 현재 완료 그래서 이해가 정답이에요 이렇게 표시하고 합니다. 자,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날이기 때문에 동영상 못 보고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지금부터 말을 좀 빨리 하도록 할게요. 자, w r i n 이라는 단어 앞에 어가 있다라는 거. 즉, 형용사가 이렇게 있고 명사가 마무리를 져줘야 되겠죠. abcd 훑으세요. 자, 명사 없네 이러지 마시고 풀미트 m i 가 명사예요. 보통 대부분의 단어가 동사, 명사의두 가지 품사를 다 어,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쵸 permission이 있으면 어렵겠네 근데 이게 permission이 within이기 때문에 얘는 어떤 허가라는 잡을 수 없는 그러니까 추상이라는 거는 이렇게 손에 안 잡히고 냄새 안 나고 모양이 안 나는 그런 것들이 추상이고 손에 잡는 것들이 증서잖아요 어, 그래서 허가증이라는 거는 permit를 쓰지 permission은 어, 받는 허가를 나타내서 문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있다 할지라도 permit로 가셔야 됩니다 7번 갈게요 자, 이 문제가 되게 빈도가 높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산, 불가산의 여부를 모르겠다. 좀 쉬운 다어 생각해서, 생각해서 같은 취급을 하자. obligation. 자, 의무예요. duty. 여러분, duty가, 음, 어, 의무가 셀수 있어요? 없어요? 의무, 책임,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죠. 그죠? obligation, duty, responsibility.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똑같은 가산 취급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산인데, s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뭐뭐뭐 ~~는 오답이에요 several, many, all 이세 가지는 다 오답이에요 왜냐하면 several은 음, 몇개 여러 개한 다섯 여섯 개 그래서 복수명사 와야 되겠고 얘도 당연히 복수명사 와야 되겠죠 자 all은 가산불가산이 다 오는데 가산이 올 때는 모든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수를 써야 됩니다 얘값을다 오거든요 근데 이게 좀 독특해요 얘가 복수도 오고 단수도 와요 음. 그래서 집합적인 그런 느낌으로 <웃음> 다 묶어서 음, 수에 대한 개념은 어, 전달하지 않고 그래서 any obligation 자 정답이 d가 됐던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출제됐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d 정답이에요. 제가 지금 그 여러 개 꽂는 거 뭐죠? <웃음> 음, 맨날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를 중국에 놓고 와 가지고 지금 마우스를 못쓰니까 터치패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조금 동작이 됐습니다. 자, 8번. 음, 자, 이럴 때 시험 보신 분들 제 생각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생각 안 났는데, 음, 그러면, 음, 뭐, 잘못 들으신 거고, 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되게 많이 그 특강 때 골라서 해드렸었거든요. 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좀 쉽게 풀으셨으리라 어 제가기를좀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음아이 터치패드가 좀 많이 답답하네요. 자 일단은 지금 품사의 순서를 보시면 좀 독특한 게 눈에 띄는 게요. small이라는 단어가 형용사입니다그죠그 다음에 주어가 있고 b동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되게 눈에 띄어요. 이걸 도치라고 그러진 않아요. 도치는 동사 주어가 바뀌는 게 도치죠. 자, 제가 how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 기억하세요? 음, 저, 안 나도 또 해드려요. 자, 형사가 이렇게 붙고, 부사가 이렇게 붙죠. 응? 음? 질문하면 안 되는 거. 형사람도 제일 좋아하는, how old are you? 몇 살이니? 응, 음. old는 이동사랑 붙어요. 그죠? How often do you exercise? 얼마나 자주 운동하세요? 일반 동들이 좋습니다 의문사에서 얘가 된다면 이게 어디를 가든 그 혈통은 쉽지 응? 못 썩인다 그러듯이 계속 이어집니다 However is no matter How 요거를 줄인 거잖아요 한 단어를 합친 거잖아요 오늘 긴거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However 어 그래서 How가 있기 때문에 이 뒤에가 뭐가 오겠어요 아무리 뭐멀지 해도 상관없이 아무리 부사일지라도 상관없이 그러면 피동사, 효용사, 부사, 일반동사 자딱 맞아 떨어지죠 however, 효용사 붙이는 거, 부사 붙이는 거 너무 독특해서 이게 먼저 눈에 띄니 문제를 여러 번 접해보면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D가 정답이 돼요 됐죠? 네 이제 생각나시죠? 네, 자 9번 갑니다 자 이것도 제가 앞전에 그 1월 1월 대비특강 음, 문제가 고난이도를 많이 못 풀어드려서 제가 고난이도를 좀 먼저 풀어드렸던 영상을 좀 보시게 되면 어, 이렇게 문제들이 계속 어, 겹쳐서 나와요. 우리 타동사 문제는 목적어를 붙여서 어, 연결을 바로 할 수가 있는데 타동사가 어휘가 뭘까요? 이렇게 나오는데 목적어가 어디 있을 경우가 어렵다그 했어요. 앞에 있을 경우. 데트, 데트가 있고 없고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장이 가능하니까 앞에 있는 이 question을 연결해서 문제를 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Question을 어떻게 하는? Applicant are likely to encounter question during job interview. 자, job interview에서는 물쑥 이제 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질문에 대해서, 그그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인터뷰 과정에서 질문을 어 문득 뭐, 만나다, 마주치다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질문을 갑자기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e n c o u n t e r 는 약간 meet something, um, meet, uh, um, meet, something or somebody, um, without any notice, 뭐 이런 거. 그래서, uh, A가 답이 돼요. Divore는 음. 헌신하는 거니까 안 되고, 컴퓨티는 대상이 어, 질문을 컴퓨터 하진 않죠. adjust는 조정하다. 음. 아니고 조정은 일정 같은 걸 조정해야지 답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쵸? Part 1에서는 Adjust the microphone 어, 마이크를 조정하는 것도 있고 자 10번 갑니다. 자이 문제는요. 어려워요. 일단 여러분들이 답을 맞춰도 이제 느낌으로 맞긴 했지만 정확하게 얘가 품사가 뭐고 이렇게 남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이 좀 가능해야 되는데 어, 이 문제는 일단 어떻게 푸는지 먼저, 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명사절. 명사절은 명사절 생략 안되는 절위치동도 안되는 절 형사절 되는 생략은 되는데 위치동이 안되는 절 자, 부사절둘다 되는 절 생략도 되고 위치동도 되고 그러면 무슨 절인지는 두 개면 다 나온다는 얘기네 그쵸? 음. 그 다음 무슨 절이 나왔어요 그럼 그 단어를 이끄는 앞에 있는 단어가 걔가 이제 저를 이끄니까 이 뒤에가 완전 문장이 왔는지 불완전 문장이 왔는지만 생각하면 어떤 문제는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무슨 지 아셨죠 자 일단 이게자민스라는 동사가 음, 뭐 사람을 붙일 때는 진찰하다도 있고 자세히 살펴보다 이런 뜻도 있는데 어리글이 자세히 살펴보는데요 이 t c h e s Uh, pursue a career in sports broadcasting 여기서 it는 대명사예요 앞에 있는 어린글을 대신하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글자민스라는 뒤에 절을 다 빼보세요 그러면 이글자민스하고 다 빠지면 문장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목적절이니까 그쵸? 자, 그래서 렇죠 자, 그 목적절이 빠지는 절은 불안, 어, 완전한 문장이 아니니까 어, 틀리기 때문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답이 되는데 일단 여기서 잠깐 볼게 t h a 는 명사절 접속사가 되려면, I know that you are right. 이렇게 해서 완전한 문장이 붙고요. 얘는 불완전 붙고, 얘도 불완전 붙고, 이건 일단 접속사가 아니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부사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불부를 붙이는 오치냐, 와트냐의 -nia, 싸움이거든요. 오치는 사물을 나타내기 때문에 일단 안 돼요. 와트. 이렇게 해서 마치긴 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릴게 I like the thing. 오치 혹은 데트. Um, y o 너가 산거나 좋아해. 이둘 중에 하나는 얘기예요 사용 가능한 게 너가 산 그거 좋아해. 그러면 얘는 what로 이렇게 붙일 수 있고 얘가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만약에 I don't know. 나 모르겠어. What I should do.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의문 대명사는 얘가 명사절 접속사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해석으로 가야 돼요. 음, 어법은 똑같죠. 그죠 왜냐면 i like what 다음에 불안전 i don't know 타동사 뒤불안전 그래서 이 문제는 음무엇 text to p u l s e 자 커리어를 풀수하기 위해서 어떤 커리어 b r o a d 이제 스포츠 중계하는 그런 어떤 커리어를 어, 펄스하기 위해서 어, 필요한 무엇이 필요한지 이게 이 다룬다. 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맞겠네요.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와트가 답이고 얘는 명사절 접속사로정답이된키 있습니다. 이렇게. 네, 어렵죠. 일단 설명은 어려운데 맞혔으면 잘하셨고요. 어 관계대명사 와트와 명사절 접속사 와트는 어법으로 up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해석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명접에서 와트하고 위치가 경합이 될 때는 와트가 거의 99.9% 이겨요. 어, 빈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어.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갑니다. 프로 o 일 데트 생략된 거죠? 음, 얘는 접속사, if와 똑같아요. regarding. 자, 파생전치사, about, 동경. concerning regarding 이런거 uh, just as는 just가 붙을때는 전체로 많이 사용됩니다. 명사가 와야 되겠고 so that 는 오모하기 위하여로 해석하세요. 앞으로 올 때는 뒤에 갈 때는 인과관계지만 자 쉼표가 일단 찍혔어요. 여기 uh, bank 뒤에 쉼표 있고요. 그쵸? 자 그러면 a냐 아니면 d냐 그래서 해석까지 들어가요. 자 가볼까요? customer s uh, sufficient funds in their checking account 고객이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어요. 그들의 어, 계좌에 체킹 어카운트 당자예금 계좌인가요? 그러니까 savings 어카운트는 저축 계좌고 Jamie w i t h d r a w up to $2,000 a day 자 하루에 2,000불을 까지 업투가 여기서 또 어, 전치사가 아니라 부자입니다 withdraw 인출할 수요도 있어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만약 sufficient 어, 펀드를 갖고 있으면 이 정도 인출 가능하다 자, 조건이네. 그래서 A가 정답. 음, 이렇게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정석으로 하는 거를 보여드렸고, 자, 이거를 이제 요령으로 어떻게 하느냐. 또그 얘기 할게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은 주절이 미래할 때 부사절 현재가 미래를 대신합니다. 자, 그거예요 음, 그래서 빈칸이 있고 주어 현재하고 현재 완료 다 돼요. 좋아하고, 미래. 그, 윌도 되고, 메이도 되고. 가능성을 여부하는 이런 의미니까, 드 의무. 그 다음에, 명령문까지 이렇게 해서, 이런 구조가 있으면, 조건, 시간, 부사절, 접속사, a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12번 갑니다. 부사의 어휘 문제. 음, 뭐를 수식하는지 일단 잡고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부사는 명사빼고다 수식. 수직. 동사를 수식했다면, have, pp 중간에 좀 넣겠죠. 근데, 뒤에 productive를 붙이고 있다라는 거는 productive. 음, 건설적인 뭐, 어, 좋은 단어죠 그쵸? interactions, productive interaction with other research institutes, affinity 가 uh, productive interaction 서로 상호하는 건설적인 상호관계를 어, 발전시켜 왔대요 자 그럼 어떻게 productive 한지 eventually 얘는 주로 동사수식이나 문장 앞에 쓰죠 자, 뭐 wishful 이것도 음, 희망하게 응. mutually 상호 관계로 상호적으로 자 D가 정답이에요 출제민도 높았고요 어, mutually가 profitable도 출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상호적으로 수익성을 올리는 그래서 빈출하는 그런 형사니까 부사니까 음, 이렇게 짝을 잃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제가 어, 선별한 고난이도 문제고요 음, 자꾸 움직여서 네.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30문제 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빨리 끝내드릴게요. 네. 문제를 잠깐 퍼즈하시고, 답을 고르시고, 재설명 들으시고, 늘 하던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30문제. 근데 다 어려워요. 어, 제가 골라놓고도 너무 이거 심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시험 전날에 어려운 문제를 발견한다는 라 거는, 또 행운이기도 해요. 아직도 모르는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어차피 고득점은 한세네문제에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어, 떨굴 문제들 한 20에서 25가지가 다 떨굴 문제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마음가짐에서 다 푸는 문제들은 다 맞추셔야 되고 세개에서 어, 다섯 개에서 900점의 벽이 넘어지느냐 아, 만점이 나오느냐 만점은 뭐한개 RC를 다 합쳐서 한개 그러면 운 좋을 때 나오고, 요즘에 한개 틀려도 만점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상대평가기 때문에 0.001%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20만 명이면 200명만 만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도 많이,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1번 봅니다. 이 문제는, 비동사 있고 뒤에 버트.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트가 문장이 끝난다라는 신호예요. 여기서 이제 끝난다. 자, 그럼 문장을 끝낼 수 있는 단어를 고르시면 되겠죠. 대이 주격, 뒤에 동사 가 와야 되고, 대의 소유격, 명사 가 와야 되고. 소유격은 또 반드시 나올 것 같아요. 뒤 명사 붙여서. 자, 대문 목적격, 타동사 아니죠? t h i r s 자, 정답이. 그들의 것. 어, 비동사 있고, 뒤빈칸 소유격 대명사. 소유격 대명사. 그들의 것. 자, 이거 설명하면 또 제가 이중 소유격 뭐, 매번 하던 얘기, 시리즈 나올 것 같아서, 여러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어,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2번 문제 갈게요. 자, 이게 좀 어려워요. 네. 오케이. 제가 뭐 5초, 3초 드리는데 그냥 갑니다. 음, 일단은, primary는 우선적으로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사는 전치사구 수식이에요. 음, 동사 수식하려면 동사 앞에 넣겠죠. 얘가 좀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오로지 이거에만 전념 그래서 오로지라는 뜻의 only, solely. exclusively, 베타적으로가 전적으로니까 그것만. 자, rely on, 이런 것도 이거에만 의존. 이런 식으로 이제 월 o r 이거만 작업.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들이 좀 대부분이었는데 primary도 괜찮아요. 우선적으로 그거에 어, priority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럼 차선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일하고 공부를 병행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 그러면 어, 선생님 저 요즘에 어 거의 거의 일만 해요 이렇게 쓰죠. 음? 또한국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은 다 좋은 데일 거예요. 거의 뭐뭐만 해요 그러지 거의하고 우선적으로 이게 좀 약간 컨플릭트좀 모순이 느껴져야 됩니다. 네, 제가 또 강요하면 안 되죠. 여러분 설득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이해하셔야 돼. 요 끄덕끄덕. 음 그래서 이 정답은 누가 결정했냐면 almost가 결정한 거예요. 거의라는 말 때문에. 부사가 부사의 어휘 문제를 결정한다는 건 굉장히 예외적인 그런 케이스인데 그래서 답이 이게 답이에요 어모스 때문에 어모스가 없다 그러면 A하고 C 두 개의 답이 됩니다 한번 자 일단 동사 있나 없나 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동사가 어 전체 동사를 찾으셔야 돼요 전체 동사가 in verb do 여기 나와 있어요 음.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면는 동사. 그러면 the first part가 주어고, involved가 문장 전체 동사. 지금 절이 중간에 삽입돼 있죠. 이 부분. Mayor 시장 V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 실시한 그런 플안인데 어, 제가 지금 답을 한국말로 말해버렸어요. Implement 자 이거의 현재냐 아니면 implemented 과거냐는 누가 결정할까? 당연히 문장 전체 동사를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 동작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그 시점에 같은 동작이 일어났으니까 인바이브 했다. 실시했다. 실시 이미 한 거니까 인바이브 했겠지. 그쵸 그래서 답이 b가 정답이에요. 아, 지금 제가 실수한 게 a는 볼 필요도 없네. 응? a 갖고 고민을 한다는 거는 수를 보지 않은 거거든요. a 로 틀리신 분들은 어 이제 d 틀리신 분보다 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 네. 어, 단순히 이제 D냐 비냐의 현재냐 과거냐에서 i n v l v e 가 포함이 됐다는 건 이미 실시했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서 과거 시제 정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4번 어휘문제 음, 동사의 어휘문제는 일단 다이어에서 나올 때가 좀 어렵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보다 제2의 뜻, 제3의 뜻자 the cause가 뒤에 목적어가 붙어 있으니까 타동사 연결해서 문제를 보시면은 cause of yesterday's power failure 정전, 정전의 이유를 technician 음, 단수면 어, 어가 붙어야 되겠네요. a t e c h n i c i a n i s s t i l l t r y i n g t o d e v e l o p 음, 이유를 개발해요. m e determine, d e t e r m i n determine, determine, determine, determine, determine, determine, determine, d e t e r m i t e r m i n e e t e r m i t i 이 v a l u 트 t 라고 할지라도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평가한다는 라 것은 원인을 평가하는 게아니니 결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uh, elevator가 elevator, 우리가 맨날 타는 거, 어, 높이다 상승시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또 맞지 않습니다. 자, 5번 갈게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가산인지 불가산인지 좀 헷갈린다. 그러면 비슷한 단어 찾아서 같은 식으로 해석하라 그랬어요. responsibility. 자 이게 duties, responsibility 우리 resume 이력서 쓸때좀 쓰죠. 내 책임 업무가 하나일 리는 없습니다. 가산인데 단수입니다. 자 이거 갖고 문제 풀으세요 The others는 S가 붙어서 명사고요. another이 정답. 얘가 가산이 와야 돼요. 왜냐면 on이 있어서. 그 다음에 단수가 또 이렇게 와야 됩니다. 자 one a n o t h e r s 명사예요. 얘는 each other이 2명이면 one o t h e r 는 3명 이상. 음, other은 이걸로 틀렸죠 other responsibility 너무 짝짝 붙죠 입에요 자 이게 s가 붙어 줘야 돼요 어, 가산이 올때 복수를 쓴다 이렇게 갑니다자 6번 자 이거 제가 여러분들 틀려봐 드릴게요 어, 일단 sit down이 너무 끌리죠 sit down there assigning C 자 그래서 a 이름은 틀려요 자 여기서 이어 동사 잠깐 설명합니다 자, 이어 동사는 자동사 내에 있는 카테고리에 해당이 되는데 이어는 두 단어 삼어 동사는 뭐 come up with, look uh, forward to, catch up with 이런 것들이 이제 삼어고 이어는 두 단어가 붙어다닌다는 거거든요 일단 삼어는 전치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어는 전치사가 있는 게 있고 부사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 음 자동사와 부사가 붙어서 사용이 되는 이유와 자동사와 전치사가 두 개가 붙어서 사용이 되는 거 그러니까 정해져서 사용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요거의 예를 제가 좀 들어드립니다 c 따운이 어, 단어가 부사인지 전치사인지 그럼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이 그러는데 문장을 여기서 끝낸다 그러면 어은 명사가 안 오니까 당연히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겠죠 그죠그 다음에 p o f p 가 있어요 진가를 발휘하다 r 담구장나다 w n a e l b e h i n d 뒤쳐지다. 다 문장이 끊어집니다. 예. 네. 자, 이게 이제 너무 많죠? comply with 준수하다 따르다, account for, 설명하다. 좀 앉아 볼게요. 자, 뒤명사가왔다라는 거는 여기서 부사가 들어갈까, 전치사가 들어갈까 생각해 보세요. 전치사죠. 그렇죠. sit down은 안 돼요. 어, sit in. sit in 전치사. 자, D가 답이에요. 7번. 제가 앞에 문제에서 설명했던 거 바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쉼표 있나 없나 찾으세요 쉼표가 없죠 그렇죠? 오픈은 new factory in indonesia d e f e n s e 라는 얘가 문장 전체를 어, 커버하는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절의 생략 여부 위치동 같고 무슨 절인지 판가름을 먼저 자 앞에 절을 다 빼보세요 그럼 뭐가 빠지는 문장일까? 주어절이 빠지는 문장이니까, 어, 명사절이네. 여기서 명사절 접수 하나밖에 없죠.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여부가 어디에 달려있다. 자, B가 답이에요. while 부사절, a l t h o 부사절, despite 전치사여서 절못 오고. 8번. 자, 어휘 문제. with랑 어울림이 좋은 거를 찾으셔도 되겠고요. 일단, 음, 사람이 앞에 주어가 있다라는 거뭐 제가 늘 말씀 드리듯이 전치사로 엮어서 풀어도 되고 수동태 어휘 문제는 능동으로 바꿔서 보는 것도 좋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거네요 능동으로 여기다 넣고 somebody 앞에 p a r t i c i p a t 가 있으니까 participant 그다음에 s o m e t h i n 이거는 그죠? 자 그럼 somebody를 위딜를 갖고 어떻게 하다 outfit 누구를 뭐로 착용시키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앞에 있는 participant가 착용이 되어질 것이다 그죠자 그래서 will be outfitted with 자 A가 답이 됩니다 accustomed는 익숙한 뭐 익숙해지는 거고 donate는 사람이 donate는 못되고 디스플리, 사람은 다수반을 못하네요 그죠 B, C, D가 능동으로 가도 자 9번 갑니다 appear 일단 표시 들어갈게요 자 제가 또막마지막마지 음, 시작해야 되니까 자, 표시했다고 생각하시고, appears, prove 이런 것들이 to be 가 있다가 빠져요. 이제 approve 는 어, a p p r 가 아니라 prove 는이 어, 형식, 오 형식이 다 있는데, 자 그다음에 seem 이 그런 게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러면 이 뒤에가 뭐가 오느냐? 비동사기 때문에 형용사나 명사가 옵니다. 자 그래서 뒤에 the early stages of a comeback 그래서 to be, 자 b 가다돼요 보 이제 생략이 되는 키스로 출제가 된, 되면서 뒤에 형사나 명사를 묻던가 동사를 묻기도 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생략이 되는 트비를 물었던 것이 좀 어려웠던 문제라고 여, 보여집니다. 자, 10번. 자, 이제 3분의 1 했어요. 네.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음. 자, 이 문제는, 음, 어부라는 게 앞에 있으니까 얘가 제안이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세븐을 언급했다는 것은 앞에 언급한 것 중에 일곱 개를 나타내는 건데, 자, 앞에 몇 개가 언급이 됐어요? 14 public parks. 7 of which. 뒤에 문장이 있으니까 대면안 되겠죠. 왜냐하면 have가 있어서. 그래서 7 of which. 자, 답이 B가 정답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표시하고 갑니다. 자, 11번 음, 이게 특이 여러가지 붙이고 있는데 일단 what is more, what, when i n fact 뭐 이런건 조금 어, 출제빈도가 없어서 좀 그냥 제껴지는데 음, compare 이라는 단어 때문에 문제가 좀 쉽게 풀려요 compare, 자 그럼 compare이 비교하다니까 compare a with 맞비교 놓고 이거하고 to가 또 들어갈 때가 있죠 어디에 뭐 필적하다? 이런 뜻으로. 자, 일단 2가 있는 D가 정답이 됐고요. 여러분, that도 제가 좀 잠깐 언급할게요. 음, that는, 자, that는 지시 대명사. 어? 지시 대명사거든요. 만약에 that 할래, 도우잘 할래 이렇게 숫자가 된다면, 어, 단복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 떤걸 지시하고 있냐면, p e r f 를 지시하고 있어요. 퍼포먼스가 실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의 실적 뒤에 업소유격어뭐그 어, 다음에 뒤에 다른 회사의뭐 그러니까 이제 음, 이렇게 수식어가 붙으면 이제 지시대명사 정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12번. 자, 이 문제는 음, 그냥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According to WCD's residential code에 따르자면, the houses that were built on f i r s t street에 지어질 집들은 must be more than 10 meters 자, 간격이 10m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어, A 틀릴 수 있어요 A는 일방적으로 먼 거예요 어? My house is far from the supermarket Between 전치사니까 안 되고 Beyond 전치사 자, Apart 자, 이게 이제 쌍방인 거예요 어. We are apart from each other 남친이 미국에 있어 그러면 우리 서로서로 서로 떨어져 있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간격이라는 게 10m가 떨어진다는 거니까 어, d가 정답이고요 빨 a 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뭐뭐에 음, 미치지 못하다 그래서 be far from i 인이고또관용 표현으로 외우세요 자 13번 갑니다 동사의 어휘 문제 자 뒤가 뭐 왔는지 타 동사의 어휘 문제니까 봐야 되겠는데 position 자 이게 일자리가 아니라 입지라는 뜻이 있어요 as one of the leading research institutions in Canada 캐나다에서 앞서가는 연구기관의 하나로서 입지를 어떻게 할 것이다 뭐가 주어가 a p p o i n t 또 약속이면 안 돼요 a p p o i n t 가 임명하다는 뜻이 기 때문에 임명입니다 이 사람이 임명 as d i r 로서자 그리고 accomplish가 굉장히 어, 느낌이 좋아 응?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 그지 근데 이 입지를 accomplish 성찰다 그러진 않죠 incline 기울어지는 겁니다 solidify 자 이게 굳치다 확고히 하다 라는 뜻이에요 입지를 확고히 하다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뭐 유명한 사람입니다 a d m i n 를 관리하다 아니고 자 14번 자 이거는 제 설명을 좀 듣고 가세요 자 여러분 name이라는 단어가 appoint 조금 전에 명사로 나왔던 음, 동사가 appoint가 임명하다 가 있습니다 name appoint 임명하다 인데 somebody 직합 이렇게 와요 그러면 사람을 모로 임명하다 오형식이거든요 s 바 m 가 임명이 됩니다 피동사 어, 수동태 보통 수동태 뒤에는 명사가 올 일이 없는데 이게 가능해요 사용식하고오형식이 직함으로 임명이 되다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앞에 사람이 있고 뒤에 사람이 직함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어더가 없는 이유는 as가 빠져서 그래요 음, as president에서 as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그럼 수동태 찾으셔야 돼요 능동으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못아고 고민하는게 되겠죠 is name이냐 was name이냐 이 두개가 수송니다또 d 수송탭 아이니까 의심 안 돼요 bin이 있어요 수송태여요 중간에 자 그럼 시제 문제라는 건데 또 뭐가 결정을 해줘요 앞에 문제 다 응용이죠 아까 우리 형용사에서 recent가 있어 과거로 갔듯이 recently라는 최근에 라는 게 이미 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was named 자 c가 정답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도 답될 수 있어요 부사자리가 조금 음, 어 그렇게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어, 이렇게 나오면 답이 두 개니까 이렇게 낸 거예요. 수통태 과거. 그래서 태와 시제 두 가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동사는 태수 시제 이렇게 세 가지 묻는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내일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시제 묻는, 묻는 문제든 태를 묻는 문제든 자 그냥 어소데트라는거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어휘 문제에서는 목적 양보, 인과, 그 다음에 역적을 말씀드리듯이, 자, 소테트가 앞으로 나올 때는 목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architect, 건축가가 header, print, refer, 참고로 하는 거를 가지기 위해서 어떠한 카피가 주문이 됐을까요? direct, 직선적인 토를, 어, 학계의, central, 중앙의, 중요한도 있고, numerous, 정답이에요. 많은, 응? 뒤 복수용사 붙이는 거. 그래서 얘가 정답 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충족을 시켜 줘야 되니까 1 4 16번 자이 문제는 have 여기 빈칸 투부정사 관용적 표현이거든요 그냥 외우세요 yet가 답이 yet 자 여러분 yet가 어, 되게 독특하죠 이런 형태는 그냥 암기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 출제빈도 꽤 토익에서 좋아해요 이거하고 음, 동격이 바로 이거예요 haven't 나트가 들어가고 pp 에 e t 트가 이제 나트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아직 뭐마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답이 c가 정답이 됩니다 자 17번 자이 문제는 <웃음> t h e m s e l v e 라는게 단서예요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있는 목적어가 동일한 사람 I love myself 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다 어, 뭐 좋은 일은 니지만 I keep 히 희희 킬뎀 그래서 앞에 있는 주체가 동작을 하는데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 비상식적인 거 있을 수 없는 일. a나 b나 2하고 위드움이 아니고요. 새로운 신입 사원들이 자기 자신한테 익숙해진다라는 거는 자기니까 자기가 아니라는 얘기네. 그렇죠? 음? 음. 이런 사람은 고용이 힘들겠죠. 자, should familiarize.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once up 앞에 돌아오고 제기대명상 with something 음, 자기를 with something 으로 익숙하게 숙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c 가 정답이 됩니다 네 18번 음. 자 18번 문제는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 문제인데 얘가 이제 6에서 출제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 뒤에 내용까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email, outline it away 자, 어떤 개요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을 설명했대요 In which the current procedures were and a suggested 이쪽이좀 단서예요 alternate strategies that would c o n s e r v e 좋네요 the company's resources 자 절약하는 건데 strategy가 alternate를 갖고 있다는 거는 대체 대안의 어, 전략 그러면 지금 현재 procedure가 어떻게 했으니까 이런 대안이 있을까 wasteful 양비하는, 돈이 많이 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자 b가 답이에요 t e a t s a l e 로 많이 틀렸는데 얘는 버려지는 는 뜻이에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있지만 어, 정확하게 목적어 관계 뭐 주어, 동사, 어, b동사, 형사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레이큰디는 사용하지 않는, 스케일러는 퍼져있는 자 19번 부사의 어휘 문제입니다 자동사수식이죠6 어떻게 찾느냐를 그럼 해석 해야 돼요 no really in our b o c h u r e it is 자 빈칭, 빈칭이 아니라 문장 전체를 동격 처리하는 주어는 생략 가능해요 어, 브러슈에 명시가 된것와 마찬가지로 S사가 방법을 찾는데 어떻게 찾을까 최근에 찾는다 이러면 안 돼요 얘는 r e c e n 하고 똑같이 동작을 이미 과거로 했던가 아니면 현재 완료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완료적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actively 적극적으로 답이에요자 20번 자이 문제는 음 너무 어려웠어요 자 여러분 이거를 뭐 틀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물좀 마시게 자5초 갑니다 음? 자 여러분 코인 틀려줘 코인 음? 자좀 이렇게 잘 틀릴까 네 오답을 맞추는 것도 마인드가 다 똑같은 거야 음, 틀리는 문제는 오답률이 높은 거는 그걸 작정하고 문제를 낸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가산불가산 오늘 가산불가산을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셀 수가 있어요 음? 코인은 coins 자, exact coin 그러니까 vending machine in the lounge r e q u i r e exact coins 이러면 괜찮아 S 붙으면 for purchasing b e v e r a g e s and snacks number 자 얘도 가산이고 amount of money 자 얘가 of money 이렇게 들어가면 답이 가능합니다. 체인지가 답이에요. 여러분 keep t h 많이 들어보셨어요? 어, 미국 가서 keep t h 말씀 많이 하시면 좋아요. 잔돈 챙기세요. 보통 잔돈이 이제 동전이 많이 나온다 라는 거에 이제 유래가 됐는데 어, 그래서 체인지가 동전이라는 그 집합명사? 네. 어, 집합명사는 불가산 취급 하거든요. 그래서 체인지가 동전의 집합명사로서 정답이 됩니다. 어렵죠 네, 이 문제는 안나올 것 같은데 그냥 얘기하면서 <웃음> 네. 정리 들어갑니다 21번 자이 문제는 딱 틀이 잡혀야 돼요 이렇게 될 경우에 토익이 돌리는 단어가 4개가 있습니다 딱 정해졌어요 therefore thus 같은 뜻그 다음에 ten 이거하고 thereafter 이렇게 한 5년? 한번 돌리나? 어, 근데 이제 계속 이제 두달 어, 시험이 한 달에 두번 있으니까 약간 좀 빈도가 좁아지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앞에 절 뒤에 절 그래서 요렇게 네 가지를 돌리니까 어 고구조에서 A를 찾으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분산의 대협보가 접속 부사가 아니라 부사로서 어, 출제가 된 문제예요 22번 자 이건 너무 어려워요 음. 최고 난이도. 자, 5초 갈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w h e 틀렸죠? 음. 자, 일단, 이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 주어하고 동사. 네, 그냥 동사가 아니라 원형. 그 다음에 주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형이라는 b 가좀 의심스럽지 않으셨어요? w 인데왜 원형이 와? 그죠 원형이 올 수가 없잖아요. 어. 이거는, 어, 가정법 미래 도치라는 게 있거든요. 혹시라도 뭐뭐하신다면, 뭐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도치가 있어요. 네. 얼굴이 좀 잘, 이쁘게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음.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이게 조명빨이에요. 네. 네. 어, 일단은, 얘는 주절이 앞으로 가고, 이슈드가 뒤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드리자면, 어, 뒤쪽부터 해석을 해 드릴게요 혹시라도 휴드가 additional time 추가 시간이 요구가 된다면 앞에 remodeling 회사가 charge more than the, the original estimate 원래 청구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끝이 보입니다 네, 화이팅 너무 어려고서 여러분 상심하지 않은 거 모르겠어요 네, 일단 자신감을 가지고 여기서 나와 봤자 네 다섯 개 관련된 거에서 고그 득점을 위한 거니까, 어, 좀 간접적으로 제가 설명한 부분이나 뭐 직접적으로라든지 좀 출제가 많이 되기를 하는 마음을 좀 빌어봅니다. 자, 23번 갈게요. As well as가 상관접속사, p o s s i 명사가 답이네. 어, 그 remedies. 얘가 이제 해결책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물론 치료법도 있겠지만. 자, 앞에 명사, 뒤에 명사를 나란히 붙이니까 어떤 명사를 나란히 붙였는지 볼까요? 아, theories. 음, theories가 강조죠. 어, 가능한 해결책 뿐만 아니라 어, 몇 가지의 어떤 논리 어, 그것도 어, 개발해 냈다 그래서 C가 정답 24번 이거는 순서하 어휘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p l 스 명명의 복합명사의 어휘 문제죠 To ensure that 데이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플랜을 앞에 m 니 n a g e d t 했다 자 그럼 어떤 플랜인지 어,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건지 business will continue uninterrupted in event of a loss of electrical power 자, 정전이죠 정전의 경우에 대비해서 음, 뭐 어떤 회사의 운영이나 그런 공장의 어, operation 운행들이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무슨 대책 비상사태 자 이게 비상사태예요 contingency 어렵죠 plan 암기 25자 이것도 제가 틀려 드릴게요 h 란 사람 또 title을 받게 될 것입니다 떠맞다 undertake 이러면 틀려요 자, 일단 떠맞다 인수받다 라는 게세 가지가 있어요 assume undertake 음, <웃음> 틀리는 거 takeover 음, 얘가 제일 광범위해요 회사도 takeover, 일도 takeover, 직함도 takeover 얘는 일만 받을 수 있고요 얘가 직함하고 일두 개가 다 됩니다 그래서 title이 왔으니까 뭐는 안 돼요 언래테이크까안 되겠죠. 없음도 타이도. 자, a 가 정답이에요. 없음을 뭐 추측하다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얘가 또 맞다, 인수받다 이런 뜻도 있다라는 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2 6 번. 자, 이 문제는 뒤 투정사를 붙이면 좀 틀려요. 제가 늘 얘기하는 수식하는 회용사적 용법의 투정사 붙는 아홉 뭐개 명사면 effort, 어, 또 아홉 개 나온다. 자, 한번 볼게요. effort, right, way, ability. obligation opportunity 음, attempt decision 음, 맨날 이렇게 하나 남아요. 음, 하, 이거 다시 시간 걸려요. 하여튼 다른 동영상 찾아오시고, 제 애플트 했나요? 한것 같아. 자, anyway, 일단은 attempt. 아홉 개 나왔습니다. attempt. 네. 자, effort 는 여기서 아니고요 under 이 굉장히 중요한 그 클루 거든요 under effort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under pressure under pressure 킨의 어, 노래 제목도 있죠 그래서 a lot of under under a lot of pressure 출부정사는 어,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 d 가 정답이 됩니다 네. 자, 22아27자이 문제도 제가 틀려 드릴게요 음. 해석으로 이제 가서 a new hires 동사 명사 다 돼서 어, 그 채용인이 돼요 그러니까 신입사원 new or new hires must complete 반드시 끝내야 된대요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뭐 어떤 트레이닝 프로그램 v a r i o s 여러가지 이름은 틀려요 음, 뭐 rigorous, rigorous 발음 두 가지 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 엄격한 strict 제자 b가 답이 됩니다 A는 왜 a 는왜안 되냐 해석은 괜찮지만 이게 어법적으로가산의 복수가 와야 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음 어가 있으니까 안되지 그렇죠 자28 3세 문제 남았어요 자아이 너무 어려워서 좀 걱정인데요 네자뭐 항상 우리가 음뭐 시험을 한 번에 끝낼 수는 없잖아요 네뭐 어, 다음 달다 다음 달뭐다 대비 가능하니까 어, 모아 서 여러분들이 좀 음, 계속 보시면은 어, 좋을 것 같아요 자음자요거는 since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유잖아. 이유. 그렇죠? 왜냐하면 the r o a t is the most r o u t 자, 이거는 메인으로 거의 많이 틀렸던 기억이 있어요. 메인 루트는 주요 루트라는 말로 괜찮은데 앞에 the most를 붙일 수는 없어요. 어, 강도가 가장 최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가장 m a i n 이에요 어, entire도 아니고 direct가 답이에요. 가장 직선으로 짧게 어, 이어주는 그 길이 어, construction, 이 있으니까, 음, 뭐, 영향을 줄 것이다,죠. 어 t t e n 참석, 출석에. 제식9 자, 자, 이 문제는 일단 품사가 좀 많이 버려집니다. somehow. 형사 붙여야 돼요. 그럭저럭, limited. 이런 거. otherwise. 달리 다른 식으로. 자, 이렇게 어, 언급을 할수 있다는 얘기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이 달리 다른 식으로 언급이 안 돼도 의미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5 에서는 달리 다른 식6 에서는 그렇지 않다면 조건 b e 이 i 는 전체 사니까 일단 안 돼요 어. 자그 다음에 얘는 else 뭐 what else 뭐 이런 식도 아니고 오다자 그러면 답은 b로 일단 나오는데 해석 들어갈게요 more is expect to win a s e a t on a board 어, 뭐 이사회 좌석 win 딸 것으로 예상을 자기가 본인이 하는건데 even though 자 역접이 들어가네요 역접이 아니라 양보 the election prediction 선거의 예측은 달리 다른 식으로 예상을 함에도불구하고음 어떻게 예상한다는 얘기 있어 못 딴다는 거죠 어?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렇게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30번 이것도 아까 s h u l 처럼 제가 처음으로 문제를 맞힌 학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마지막 문제니까 네. 5초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3초 더 하나, 둘, 셋자 여러분 어떻게 틀렸나 제가 또 흥미 줄리아고 t o g 이거를 막 고민하고 있었죠 오답고 고민, 시간 낭비, 답 틀리는 최악들과 얼 l o 이를 답이요 어 이유는 얘가 품사가 뭐냐면 명사예요 명사 자 보세요 자동사 얼게 자동사잖아요 빈칸 있고 뒤에가 명사 있다는 거는 여기 들어갈게 전치사일까 부사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부사는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없어도 문장이 맞아야 되거든요. 자동사들이 명사가 올수 없다는 얘기니까, 전치사 정답입니다. 유일하게, alongside 하나밖에 없어요. 나란이라는 뜻이, alongside one another이, 3인 이상의 나란이가 그게 서로 돌아라는 뜻이거든요. work on이라는 전치사가 뒤로 빠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work alongside one another on water purification water. 그러니까 물 정화, 연구에, 어, 함께. 어, 근데, 투계절이 이제 함께라는 뜻이 있는데, 얘는 문미로 사용이 되고, 이거 단독으로 사용하면 모를까? 죠 조인 리더 마찬가지. 그래서 답이 전치사. 자, alongside. T가 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음, 자, 일단 내일 시험 음, 준비할 거. 첫 번째, 어, 마음의 준비. 네, 잘 하시고요. 일찍 주무시고, 어, 본인이 오답노트 만드셨으면 그걸 한번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휘는 일단 지금 암기한 거에서만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밤을 새서 한다 할지라도, 컨디션만 좀안 좋아지지, 그냥 일찍 주무시고, 어, 새로운 문제를 더 풀어볼 시간 없습니다. 그쵸? 음, 그 다음, 문제를 푸는 순서를 연습하던 대로 가세요. 어, 시험 현장이 연습장소가 아니라는 말씀드리죠. 늘 하던 대로, 어, 가시고요. 집중력이, 막 초집중력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럴 경우가 있는데, 음, 어, 하여 그거는, 순간, 어, 뭐, 신에게, 하늘이 도와서.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집중이 되면 뭐가 빨라져요. 속도. 속도가 빨라지죠. 자 속도 빨리 한다고 놓치는 거 없어야 됩니다. 신속도 정확성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 문제, 문제 푸는 순서는 일단 1, 2, 3, 4, 5, 6 이렇게 하시면 신 그렇게 하시고요. 7이 이제 관건이죠. 고득점 분들은. 어, 147번부터 이중쯤 3중쯤까지 다 하고 가시는 분이 계시고, 3중쯤부터 앞으로 거꾸로 가시는 분이 계세요. 어, 그 다음에 마킹을 15분에 할지, 5분에 할지 결정하시고. 그래서 일단, 음, 연습을 하셨으면 그것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샤프 쓰지 마세요. 동그라미 너무 시간 많이 걸립니다. 2B 연필, 4B 연필 좀 진해서 지우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 얇게 이렇게, 이렇게 깎으세요. 그래서 2B 샤프 하나 문방구 가서 사세요. 500원이면 삽니다. 자 내일 어, 정말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라겠고요 개인적으로 또 어, 저희 어, 측근이 또 어, 시험을 봅니다 네. I wish you good l 어, I will keep my fingers crossed 이렇게 음, 욕하는 거 아니고요 네, 십자가 모양 그래서 어, 이렇게 하는 십자가예요 어, I will keep my fingers crossed 어,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라겠고, 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have a good night. Bye bye.